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, 잘안 보이나? 저 오늘은 땡스키빙 그 브레이크의 첫날인데, 저는 아무도 안 갔어요. 아주 슬프게도. 근데 저의 수입 메이트들은 다 떠났습니다. 그래서 이큰 아파트에 저 혼자예요. 아, 제가 지금 감기를 일주일 동안, 감기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, 저는 지금 젠마를 만나서 H마트를 가가지고 장을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. 밖에 오늘 춥대요. 그래서, 먼바늘 준비를 하고, 털옷 입고, 안에 또 반팔도 입었고. 아무튼, 이제 젬마를 가서 만나보도록 합시다. <목소리> 아, 진짜 추워. 잼마가 걸어온다. <웃음> 내가 맨날 땡스 때 오하이오 가서. 오하이오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시간 보냈는데 이번에는 오하이오를 안가서 너무 느낌이 이상해요 지금 <웃음> 고난과 역경을 뚫고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요? 대 그닥 좋진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<웃음> 어 일본 얘기하고 있어 옆에. 이번 브이로그의 제목은 나의 슬픈 Thanksgiving. 이따가 저녁에 저녁부터 봐. t s a grocery shopping There are a lot of things t h e o n l e t h e s e i $27.4 t h 빼 original o n s 3.99 t 요게 o e s 3.99 야 얘가 e s 3.99 t 큰거 s one is 3 .99야. 요거 요거 그게 3.99 어. 그럼 얘도 3.99일까? 그렇지 않을까? 걔 이제 한물 갔어 그래? 한물 갔어? 그럼 한물 갔으니까 쫄면은 바꿔봐라 바꿔 생쪼면? 근데 너추가지고 응. 일부러 다는 생수라 근데 너 좋아하잖아 너또 생각난다 안사면 빨리 갔다와 나 하고 있을게 젬마가 산 빵들 응? 음. 아 무슨 맛일까 이건 왜 별로야? 어, 매우 별로다 음. <웃음> What is this? Cool Fantastic I hate t s 4시 45분 밖에 안 되는데, 밖에 엄청 깜깜해요. 그리고 저 지금 제 친구가 추천해준 희재라는 노래 듣고 있는데, 엄청 멀링, 멀랑멀랑해요. 되게 게임성입니다, 게임성. 저 경찰차가 서있는데 왜 저기 경찰이 있는지는 뭐 의문이네요 학교 도착 <웃음> 여러분 저는 집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좀저 혼자 사는 느낌이라서 되게 이상한 느낌? 근데 되게 좋아요 혼자 밖에 없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<웃음> 크리스마스 캐롤을 제가 11월 처부터 듣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지 10월 초부터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저처럼 이렇게 크리스마스 되게 엄청 미친듯이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크리스마스 캐롤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그것도 뭐 다,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같고요 아무튼 저는 음, 좀 신나는 노래가 듣고 싶으니까 all i want for uh, christmas is you 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저가 오늘 땡스기빙 그 전날이라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좀 좋은 데 좋은 식당 가서 좀 차려입고 가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막 이렇게 하는 프레, 그런 게프렌즈기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었어요.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 바람에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일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아니 약속을 해놨는데 어떻게 안갈 수가 있냐 네 그래서 제가 매우 짜증이 난 상태, 상태인데 상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만약에 아니 저는 약간 좀막 같이 일단 뭐 친구들끼리 아무래도안 갔기도 했고 근데 약간 땡스키빙이고 이렇게 가족들 다 같이 안 있는 상태에서 좀 서로 같이 좀 같이 모여서 어, 밥도 맛있게 먹고 좀 그렇게 추억을 남기자는 의미였는데 그냥 나 추우니까 안가왜 이렇게 하는 게좀 저는 좀 약간 속상했던 거죠. 그래서 그리고 전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약간 입술 색깔이 없지. 이렇게 음 이렇게 휴일 때 아무도 안간게 이번이 처음이고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뭐 나쁘지 않았을 텐데 이번에는 이번 연애는 제가 학교에서 살고 다른 룸메들은 다 미국인 미국인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 가족 이 있고 다. 기숙사에서 나가 있고 하니까 저만 여기 있고, 막 그러니까 좀 더, 서 막, 약간 더 서러운 거 있잖아요. 아, 나도, 그냥, 어디라도 갈걸 그랬나?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. 그러니까 시험에 같이 보낼 사람들이 얘들밖에 없는데, 아, 난 추니까 안 나가. 막 이러니까 저는 좀 속상했던 거죠. 아프고. 감기가 왜안 떨어질까요? 제가 진짜 약을 먹었는데도 감기가 안 떨어져요. 아무튼, 저는 이 영상을 조금 편집 좀 하고,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시험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시험도 좀 준비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에세이 써야 할 것도 있고 해서 조금 공부하다가 예, 그 잼마는 이제 집에 갔잖아요. 걔네들이 가, 가, 언니도 있고 이제 여유 있는 집으로 갔으니까 가서 좀 저희는 지금 둘다 배가 고픈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서 좀 이따가 저녁쯤에 물어보고 그래도 안 간다고 하면 저희끼리라도 갔다 올, 오기로 얘기를 해놨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따젬마한테 연락을 해보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다 같이 가고 아니라면 은 그냥 저랑 잼마만 갔다, 갔다 오려고요. 아니 근데 뭐 잼만 안 간다고 하면 저라도 뭐좀 나이스 밀 같은 거를 테이크아웃이라도 해서 먹으려고요 네. 잼만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저는 뭐 섀도우랑 립스틱만 조금 더 하고 옷 갈아입고 잼마는 기숙사 가서 잼마 화장 좀 해주고 그리고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갈겁니다. 제가 손톱이 너무 길어버려가지고 귀고리도 못 끼겠어요. 그럼 갑시다.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. 좀 약간 크리스마스 같긴 한데 어떡해요. 여러분 카메라가 너무 크고 가방에 안 들어가서 놓고 왔는데 그래서 좀 화질이 달라졌을 거예요. 근데 정말 너무 잘한 일 같고 저는 젬마 화장을 해주러 젬마 기숙사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. 와 진짜 아무튼 저는 다 거의 다 왔고요 저 진짜 목도리랑 장갑이랑 귀마개를 사야 될것 같아요 내친구와 배워줘서 고마워 <웃음> 야 개맛있어 꽉 여러분 저희가 너무 추요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좀 사진 좀 꾸민 김에 사진 좀 찍을라 했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얼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기둥 뒤에서 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버 타고 집에 갈게요. 이거 미쳤어. 왜요? 저희는. 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땡시한다. 도르를까? 놈은. 그나마 좀 저희 이렇게 세럽해서 지금 좀 약간 저희 둘다 약간 정신병 이 있나 봐요. 울고 싶어 가지고. 울고 싶어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 정말 오버레이드된 영화를 보고 화가 난 상태로 잠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그럼 굿나잇 여러분 해피 음. 땡스기빙 저희는 준비를 다 마쳤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밑에 내려가서 밥을 먹겠습니다. 밖에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엄청 추, 춥대요. 오늘도 여김없이 들리는 앰뷸런스 소리 여러분 저는 어 저희는 밑에 내려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드레스 다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 내려갔다가는 조금 약간 이상한 취급을 받겠다 해서 다시 올라와서 저는 이렇게 청바지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젬마도 제 쪼리를 빌려서 신고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퀄리티가 진짜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람들 막 벌써 와가지고 다막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 버리고 저희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진짜 정말 아주 쪼끔 먹고 다시 저는 올라오고 젬마는 젬마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저 진짜 아무것도 먹은 느낌이 안 나요. 그래서 저는 어 배가 고프니까 아침을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어제 사온 이아 어그저께 사온 이테일 이건 그냥 브렉퍼스트를 만들어 먹을 것 같은데 아 과일도 있고 베이컨도 좀 굽고. 해서 저는 아침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을 했다는게 너무 아깝네요 아이고. 그래서 저는 일단 아침을 해먹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하다가 이따가 저녁에 점마랑 또 나가서 퀸시마켓에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좀 보도록 보기로 했어요 오늘 영하 10도라는데 저희는 할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! 반숙 드시는 분전 반숙을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깨뜨리고 이게 다 익을 때까지 꾹꾹 눌러줍니다 저는 완성 과일도 커피도 전 그럼 이제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밥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이 빨래를 좀 돌리러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기숙사의 방에서 나와서 저 끝으로 쭉 가면 여기 이렇게 빨래방이 있습니다. 우와! 근데 진짜 여러분 저희 이 5층에서 저희 기숙사에서 거짓말 안하고 빨래방이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<웃음> 진짜! 보실래요? 밤이 되면 더 예쁘거든요. 이거 보세요. 저기 저 건물이 하버드 의대입니다. 잘안 보이구나. 그럼 이렇게 이렇게 다 보입니다. 사방에 뚫려 있어서. 그럼 좀 빨래를 해볼게요. 면 34분이 걸린대요. 그럼 이따가 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빨래를 돌려놓고 왔으니까 이제 계속 영화를 또 봐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지금 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지금 <웃음> 문자 왔거든요. <웃음> 잠시만, 페이스타임 좀 해보겠습니다. Oh m h my! What is t h i h m Tell me every single. 이제 빨래 다 됐으니까 건조기를 돌리러 가겠습니다 건조기에는 요. 탈취제? 아닌가? 이거 뭐, 뭐라 그러지? 섬유 유연제인가? 모르겠어 요 이거 냄새 맡아보면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이 냄새 되게 <웃음> 냄새 좋은 거를 이제 넣어줍니다 당황스럽..군? <웃음> 정말 그지 같군요 아 정말 아 어떡해 이거 봐요 아 짜증나 <웃음> 왜 조명은 여기를 안빗겠지 짜증나 어 진짜 어떡하지?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?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? 여러분? 이거 보세요.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.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방으로 갑시다. 60분이나 걸려요. 다 내려면. 아나 이거 어떡하냐 진짜. 내상 아,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. 진짜 나 이러고 살아야돼? 저는 젠마랑 라이트를 보러 갑니다. 엄청 춥대야 프라이너스 1 9도 저는 목도리도 미쳤다고 버리고 장갑도 없어요. 무섭습니다. 나가 봅시다. 어우 야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? 나 아까 나오다가 정리를 빤맞아 바람이 큰 날이 없 음... Um, 빨리 모자 어오부리지 말고 뭐아직까진뭐 나쁘지 않아 막 걸어가라 나지 <웃음> 여러분 저희가 <웃음>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<웃음> 여기 완전 무서운 동네로 왔어요 제마 <웃음> <정말> 핸드폰 꺼지고 <웃음> 아 너무 추워 <좋아. 웃음> 아... 그래서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. 우버 타고 근데 우버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. <웃음> 너무 추워. 아, 얘네 몇 명인지 몰라나 아, 추워. 왜 이렇게 안 와? 1 분이라며. 아, 너무 추워. 아. 이게 아무 것도 없는. 무서운 동네 무서운 곳에 와 있습니다. 쏘고 해와 있습니다. 쏘고 나오는습니다 쏘고 해와다 쏘고 해와한 사람들만 살아서 그래. 무서워 진짜 맞아. <웃음> 여러분, 저는 이렇게 오늘 또 하나의 레슨을. 어... 또 하나의 레슨을 얻었지요. 추울 땐 집에만 가만히 있자. <웃음> 너무 추워요. 자,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, 밖에는 영하 10도였습니다. 근데 제가 미친 척 하고 나갔다 온 거죠. 아, 미쳤어. 근데 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뭘 먹을까요? 그냥 공부나 해야겠어요. 공부 좀 하고 그렇게 제 땡스키빙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애들이랑 다 같이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을 갈 거예요. 아침 일찍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한 새벽쯤? 7시, 8시쯤에 가야지 좋은 딜들을 많이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캠브리지로갈 갈 거라서 그래서 저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가지고 블랙프라이데 쇼핑하고 마, 아마도 하울 영상 찍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좀 놀란 가슴 좀 이렇게 내 네, 진정시키고 그리고 좀뭐좀 뭐좀 먹고 몸좀 몸 녹이고 지금 온몸이 다 얼어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어, 그리고 할것좀 하고 씻고 일찍 자겠습니다. 내일 쇼핑을 위해서 이번 땡스키빙 위켄드 아니 위크 어, 블로그는 여기서 끝날 것 같고요 바로 다음에 올라갈 영상이 그 블랙프라이데이 쇼핑과 하울 그 같이 하는 영상이 될것 같은데 그것도 꼭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비디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어, 알람,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